마이, 오아시스. 등불에 별을 다는 중, 구름 속에 악기를 숨기는 중, 동물 친구들을 불러오는 중. 화면을 터치해 하트를 모으세요. 화면을 터치해보죠. 호박이 늘어나네요. 민들레 홀씨를 사용하면 지속 시간 동안 꾸준히 하트를 생산합니다. 수집 메뉴를 열어서 여우를 구입하세요 작은 여우 한마리 여우가 인사를 하네요 말풍선을 터치해보세요 안녕 반가워 30하트를 획득했습니다 말풍... 어? 하트를 모아서 수련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어게보자 명상하기 구입 수련이 완료되면 터치를 해서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인 하트로 오아시스의 레벨을 올리세요 레벨 업와 오아시스가 일정 레벨에 도달할 때마다 섬에 변화가 생깁니다 화면 하단의 음표를 누르면 소리가 나요 와 이렇게 음표를 이용해서 연주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음표 아이콘을 터치하면 동식물들이 연주를 해요 우와 연주도 할수 있어 똑같이 연주해 볼게요 도레미 보상으로 하트를 얻었어요 무려 570 하트예요 이제 오아시스를 가꿀 준비가 다 되었네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일 업무를 참고하세요 이시 두토리얼이 다된 건가? 완료 부상, 진심 어린 손길 화면을 길게 터치하며 자동으로 탭을 합니다 고슴도치 너무 귀엽다 고슴도치로 변신한 후 되돌리는 법을 잊어버렸대요 이거는 못사겠다 탁기 야 여우다 여우 벤자민 같아 어린 왕자 같기도 하고 말풍선 클릭 누군가가 부러워? 그 사람도 널 부러워할지 몰라. 와, 이렇게 두는데, 호박이 늘어나네요? 터치해서 그런가? 일단, 할 일이, 레벨업을 지금 할수 있겠다. 어, 말풍선 클릭. 브로콜리는 나무같이 생겼어. 그래서 어릴 땐 절대 안 먹었어. 브로콜리가 조금, 먹기가, 어.. 처음 봤을 땐 꺼려질 수 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신선한 맛! 자 레벨업을 시켜보자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호박을 좀 얻어야 될것 같아 근데 이렇게 클립만 하면 호박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너무 좋다 엄청난 마우스 얘들아 또말좀 해봐 해봐 대화하자 꿈을 오랫동안 그리다보면 점점 그 꿈과 닮아간대 근데 진짜 꿈을 계속 그리다보면 그 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이쯤 되면 탭 500번 하지 않았을까? 아직도 남았어! 근데 별로 안 남았다! 500번 금방 채우겠어 어? 지금 나무가 말을 하는데요 아까랑 똑같은 말이다 브로콜리는 나무같이 생겨서 어릴땐 절대 안먹었대요 자택 500번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500번아 됐다 보상을 받아야죠 10 보석을 획득했습니다 되게 힐링되는 게임이네요 마음이 들어요 돈이 되게 아 호박이 의외로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레벨업 하다보면은 금방 다하는것 같아요 탭파트 2배! 2배! 2배! 야우가 말을 합니다 우리 벤자민 내가 항상 곁에 있어줄게 진짜 힐링되는 말이다 짱 좋아! 되게 전체적으로 엄청 힐링되는 게임 같아요 대화 10번 하기도 금방 할것 같긴 한데 음박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 오아시스 선택할 수 있어? 500 레벨 500 이상이네? 나는 그거 되려면 한참 멀은 것 같은데 레벨이 26이거든요 와! 음악! 음악! 성공해야지 성공해야지 아래 악보에 음표를 터치해서 연주해보세요 연주를 성공하면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레미 아 도레레다 도 이거지 와 획득했어 신난다 저렇게 연주를 미리 듣고 알아맞히는 거구나 이거 약간 절대음감인데? 호박 너무 예쁘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광고를 보고 여시겠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얻어야 돼 우와! 상자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호박 많이 줬다 자, 이제 대화를 안녕하세요! <웃음> 광고가 왔습니다 쩜쩜쩜 안 부르셨다고요? 이런 대화도 하네 자, 다시 호박을 얻기 위한 뱅글뱅글뱅글 이 사탕이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반딧불이 같아. 너무 예쁘다.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들릴 것 같아. 반짝, 반짝. 와, 대화다, 대화.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와, 또, 또 미션이다. 어, 렐레도 한것 같은데요. 맞췄다 이게 도레미 음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만약에 되게 도레미 파 솔라 시도까지 있었으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막샵 들어가고 이러면은 더 복잡해지지 너의 가치는 그 어떤 걸로도 훼손되지 않아 와 이거 재밌는 것 같아 절대응가 도 레, 렐... 레, 렐... 됐다 재밌는데? 사탕 사탕 사탕 캔디 캔디 육기 속할수 있나? 아 너무 이쁜거 같아 하늘섬에서 조금 쉬어가세요 진짜 힐링된다 이건 왜 반짝이지? 아 이거 멀리서 보기 가까이서 보기 그거구나? 이제 또뭘살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벨업 레벨업 호박이 이제 좀넘쳐납니다 민들레 호시도 아 저렇게 음표가 추가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연주를 할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와 레벨업을 하니까 자꾸 막 다른 게막 생겨나요 나무가 생겨나고 어, 잠깐만 다시 한번 아! 밋밋하다 헷갈렸어요 짠 힐링되는 게임 짱좋아 짱좋아 다음에 또 해야지 대화 한번만 네 목소리가 듣고싶어 저는 시청자분들의 목소리가 듣고싶어요